이제 120조 구이효를 보겠습니다. 구이는 대거이제니 유유왕하야 무구리람 구이양강으로 거이하야 위유고지 군내소의 마님 강건적 채승이요, 거유적 겸순이요, 특중적 무과랍 기재 여천이, 소인능승태유지임을여태고지제이 강장하야 등숭제 중물야님, 가이 임중행원구로, 유유왕이 무구야람, 대유풍성지시에 유이미극구로, 이지제로 이, 이 지, 제로 가방이 무구니 지어 성급즉 불가이마의란강중재하야득응호상하야위태고이제지성하니 유소왕이여시면 가이 무구이니 천재필유차덕이라야 내응기적야람 상할태거 이제는 적중불패야라 참대지가의 중적제여기중후대이 불손패하니 육구이 재력지강이 능승태유지나라. 대유에서 이제 구이유예요. 구이유는 한번 보세요. 구이니까 양효로서 그 중도를 차지했고, 그죠. 중도를 차지했는데, 저 위에는 유고효란 말이지, 유고효가 구이유를 신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추진력도 강하고 능력도 있고, 중도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지이큰 수레로서 짐을 싣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사실은 이 대거는 구의호의 포용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고 싣는다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임금을 싣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대거 이지이 근데 있는 현실로 그대로 본다면 큰수레다가큰 트럭에다가 짐을 가득 싣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 유왕하야 갈바가 있어서 허물이 없을 것다. 구이 양강으로 거의하야 구구가 양강으로서 이효자리에 있어서 위 유고지군 소의 말이 저 위에 있는 유고의 군 유고 군주의 그 믿고 신이 많은 바가 되었으니 강건제 최승요. 이 아주 강건하다는 건 양이라는 뜻이죠. 강건 즉 재승이요. 그 재주가 그큰 임무, 큰 일, 큰 어려움, 모든 것들을 승, 감내할 수 있고 거유 즉, 그 거유라는 거알수 있지요? 음휴, 아니 음자리에 왔다는 거죠. 이게 이 자리니까 거유 즉 겸손이요. 겸손하고 손순하는상이고특중즉 누가라. 중도를 얻었으니 허물이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제 여차니 그 체질이 이와같으니 소이 능승 대유지 임을 여 대거지제 강장하여 능승 능승 재 중물야니 그러니 그 능히 그 대유의 책임 이기기를, 책임감매하기를 큰 수레의 재집이 간장에서 그 무거운 물건을 실 수, 실을 수수 있는 것을 감매하는 것과 같다. 이라셔. 큰 수레, 큰차야큰 큰 짐을 실천하여 그런 것과 같으니 가히 임중행원이라. 그 사람이라야 임중, 책임은 무겁고 책임을 무겁게 실어줘도 행원. 멀리까지 갈수 있는 거라요. 원래 노노에는 임중도원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임중도원. 인, 이인, 위임하니, 기임이 불중호 그렇죠. 인으로서 책임을 삼았으니 그 임무가 무겁지 않, 않느냐? 죽고 난 뒤에야 그치니 갈 길이 멀지 않더냐? 이런 말이 있어요. 임중도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하고 여긴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히 임중 행원이라 가히 책임을 무겁게 주어도 머리까지 해갈 수 있을 거다 라고 풀이 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유 유왕이 누구야라 그래서 칼바를 두지만 허물이 없는 거다 어디로 가도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네. 어떤 책임이라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만인가요 능력도 있고 겸손한 품성도 갖추었고 중도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아무리 없는 입장이 되죠 대유 풍성 지시의 대유로 대유 풍성한 때에 유이 미극고 갖추고는 있지만 그 부유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미극 아직 극도로까지 갖추고 있진 않아요. 극도로까지 부유하게된 것은 아니에요. 고로 이 이지제로 가왕이 무거니 그러니 그 이효, 구이효의 재질로서 가왕이 무거 가서 허물이 없게 되니 간다 해도 허물이 없게 되니 지어성급즉 성대하고 크게 다, 다다르게 되면 불가이왕이라 거기서 한 발짜리 더 나아가서는 안이 되는 상황이 된다 이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유해지는 상황인데 초구는 시작이고 구이는 이제 그 위에서 임금한테 신임까지 받아가면서 모든 것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나 아직 이구이 자리니까 아직 그까지는 안갔죠 네. 본의를 보세요 이제. 강중재하야, 강, 강은 양효라는 거고, 중은 중도를 택했다는 강중으로서 재하, 제하, 재하는 이게 내께와 외께로 볼때 내께에 있다는 거죠. 즉, 어, 응호상하야, 이 상의 이제 외께지요. 임금 있는데, 구요그 상의 고호음을 그 받아서 미태거이 제지상하리 큰 수레가 짐을 싣고 있는 상이니 소왕이 여시제 갈바를 투대 이와 같이 해나간다면 가히부부인이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니 점자 필류 차덕이라야 점을 친 사람이 반드시 이러한 덕을 지니고 있어야만 내 응기전해라. 곧그 점괴에 응하게 된다. 풍흥하게 될 거다. 거기 절제체시발주를 좀 잠깐 보세요. 대거라는 것은 이, 이를 가지고 말하고 채자는 제오야라, 오효를 실른다는 거고 강건, 거중이 그 응흥으로 강건한 것으로 충도에 있으면서 오효의 호응을 받기 때문에 유 대거이 제지상이다. 큰 쓰레에다 실른 상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을 보세요. 상할 대거 이제는 큰 수레에다가 짐을 실는다라는 것은 적중 불폐하라. 속에다 가득 실어도 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채워 넣어도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대지가 아주 건장하고, 여기 장 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튼튼하고 큰 술에다가 중, 중적 중 제어 기준을 해그 술에 그 어떻게 보면 짐실린 거기에다가 무거운 것도 가득 실린다 하더라도 불손패니 거기서 지금 말하면 길이 가다가 슬슬 흘리는 것이 손이고 팻자는 가다가 펑크나거나 차가 못가거나 그런 경우에 손패하지 않으니 이구의제 재력지강이 이것이 마치 구의효의 재질과 힘의 강성함이 능승태유지매라. 능히 대유의 책임을 감내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거다. 거기 그 마지막 주에 보면 중계장씨가 한 대가 있어요. <웃음> 이윤이 임천하디중이라고 했어요. 이윤은 천하의 중대한 것으로 책임을 삼았다 하니, 차휴족이 당지라. 이은의, 이은의 마음 자세가 여기에 있는 구의요, 대거의제에 담기는 그런 괴가 될 거라는 거예요.